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음, BST라고 하는 바이오 슬립 테라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, 지금 이쫙 펼쳐져 있는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다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코골이 무흡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가장 큰 비중은 바로 이 혀입니다. 혀가 자는 동안에 내려가서 목구멍을 꽉 눌러버릴 때 숨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게 하는 목구리, 하는 저호, 완전히 막혀서 숨을 못 쉬는 호흡 정지 상태가 되는 무호,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. 가장 큰 원인 혀, 그 다음에 혀가 달려 있는 혀가 붙어 있는 아래 턱의 위치가 뒤로 밀리는 게 많은 사람 또는 턱 자체가 작은 사람 구강이 좁은 사람 이렇게 이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원래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기도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 어릴 때부터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다 기도가 좋고, 구강이 좋고, 혀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요. 또 이어서 코, 코가 코 막히는 원인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. 경추, 이상하, 이상할까요? 이상 어, 공통적으로 보면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일자목, 거북목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럼 일자목과 거북목이 코골이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입 벌림 입이 벌어지는 문제도 이런 구조의, 구조와 호흡에 영향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근육의 약화 이 문제하고 또 치아가 달아지면서 구간 공간이 낮아진다는 거죠. 그러면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노화의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. 이처럼 전반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음,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제가 만든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코로로가 하는 코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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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형상격 와이어예요 이렇게 완전히 혀도 모니티로 막 가죠 이런 걸로 어, 만드는 이유는 소료혈을 적정한 압력으로 미세 자극을 하기 적합하기 때문이고 어, 이오개 효능 효과가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결합해서 코 안에다가 이렇게 딱해서 껴줍니다 그러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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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움직임이 매우 자유롭다 그리고 입이 벌어지는 거를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턱이 오히려 입이 벌어질수록 앞으로 나가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을 잘 벌리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본체를 3D 프린터로 만들게 됩니다 3D 프린터로 만들면서 이 수작업 100% 수작업을 하는 바이오가드에 비해서 어 이 작업 공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아,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어, 하지만 3D 프린터로다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부나 어, 이렇게 뭔가 힘을 써야 될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가공해서 2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매너가드는 어, 이거는 의료기기고 이거는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주문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어, 부분은 고객의 상태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, 훨씬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좋죠 다만 어, 이 바이오 가드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건 올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기 데이터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소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매너 가드를 보셨는데요. 어, 자, 이 매너 가드, 바이오 가드로도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TSG 혀뿌리 운동 기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, 이처럼 바이오가드를 사용했어요 초기에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어, 너무 좋아요 했는데 한 1년 2년 가더니 어, 효과가 좀 부족해요 이제 사람이 나이도 들고 살도 좀 찌고 또 중요한 거는 혀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뒤로 밀려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자연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기도 공간이 넓어지게 되니까 이걸 착용함는으로 어, 거기에 맞춰서 기, 혀도 좀 느슨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혀를 강화시켜야 되겠는데 혀가 힘없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혀를 단련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음, 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 어떤 효과? 바로 혀 사이즈가 줄어들고 혀의 지방이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가 넓어지고 이런 어,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논문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특히 혀뿌리를 중점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기구를 고안하게 된 거죠.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? 이게 우리가 평생 하루에 수천 번을 삼키는 동작으로 하죠. 계속 현은 뒤로 갑니다. 뒤로 아래로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. 그래서 얘를 단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요 탱탱볼. 탄성볼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혀뿌리 쪽을 들어서 여기를 꾹 누르는 거예요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누르는 거 하고, 이 탄력 있는 탄성볼을 누르는 거, 이 탄성볼을 누르는 거 하고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어, 이 운동법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, 이게... 길게 10초 누르고 떼고 짧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혀 운동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 혀가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 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이 정도 강한 압력으로 이 운동을 하면 약한 달이면 혀에 힘이 짱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고 더불어 기도가 그만큼 확보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어, 해줘야 되는 운동 즉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삼킬 거이기 때문에 삼키는 거에 반대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 운동 기구, TSG, 어, 이 기구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. 네. 어, 이제 혀 뿌리를 단련하면 어,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.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턱을 내밀지 않아도 터 처지지만 않도록 잡아주기만 하고 혀의 힘을 강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구강 장치의 가장 큰 문제 또는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턱의 부담, 치아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혀를 단련하는 것, 혀 뿌리를 강화시키는 이 운동기구는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앞으로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.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가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혀 뒤쪽으로 이게 들어가서 혀가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, 이물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,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쓸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분이겠죠 혀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는데 또 보니까 이 목젖 연구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호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빨려 들어가서 목젖 연구계가 이렇게 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숨을 내쉬다가 코로 숨이 못 나가요. 그래서 이런 입으로 피쉬, 뿜는 그런 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렇게바이오가드를 했어요. 해서 숨은 잘 들어가요.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백이면 한두 명 정도 있더란 거죠. 그게 봤더니 이 연구계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이냐 또 많은 고민과 연구의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바로 연구계 가드라고 하는 겁니다. 한번 보실까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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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아주 재미있는 음 연극의 가드라고 하는 것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 수술을 해서 뭐 구멍을 따고 뭐 혀를 뭐 한다고 구멍을 뚫어서 당겨주고 코를 뚫고 그런 수술 안 해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. 또 양압기 막 해서 강제로 공기 불어넣는 거 하지 않고도 문제의 원인만 잘 파악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써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.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